실제로 제 대학 교양 과목 중에 연애와 결혼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것도 있었구나. 연애하면 A를 기본으로 받았대. 우리 학교도 에 있었어요. 데이트해야 되고 인증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됩니다. 남자친구도 데려와야 돼요. 그런 과목이 있다고요? 연애를 하는 거를 인증하고 데려오면 학점 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맞아 저희도 있었어요 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수업이다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험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럼 거기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끼리 체험을 해야 돼요? 연애 체험? 야 우리 조별 과제 해야 되니까 너랑 우리 이거 어, 아이스크림 이거 막대 뽑아가지고 뒤에 적힌 숫자대로 커플해서 오늘 체험해보자 오늘은 영화관 데이트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막 한다고 그런 게 있다고?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저희는 성에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남친 불러서 성생활 얘기를 하면 무조건 A뿔이었어요 에이, 정말? 같이 수강 듣는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내가 나의 사생활적인 그 나의 성 이야기를 애인을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얼, 얼마나 친하고 그런 거를 직접 얘기를 한다고? 좀 그런 거 같은데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거는 헐 실제로 불러온 사람들이 있어야 점수에 눈이 멀어서 수강들을때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거기 앞에서 내가 어떤 성생활을 하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너무 그런데? 심연에 그런 수업이 어떻게 있지?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나만 지금 상상 못할 그런 거 아니죠? 난다 지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까 전에 누가 그런 데이트하는 과가 있다고 그 거기서부터 거짓말을 한 거야 나한테? 그런 수업이 어딨어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노력했는데 못 사기면 어떻게 받는 거야? 데이트하는 게아 진짜라고? 어디서 전설로만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다 대도님도이 얘기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영상 편집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댓글에 아주 난리 날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 이런 게 말이 되냐? 안 봐도 비디오야. 헐, 대박. 미친 거 아니? 이런 댓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상상이 계속 돼. 상상을 하면 박살이 쫙 도는데?